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곡선의 연속성, 그러니까 피스컨티뉴 연체 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공면의 연속성, 그러니까 피스컨티뉴 연체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에두 개의 공면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연속한다라는 것은 단, 당연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 공면들이 어떤 식으로 붙어 흘러서 가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면과 두 번째 공면이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는 지점에서 이섹셔널 애널라이스, 섹션 애널라이스 기능을 써가지고 분석해 봤더니만, 공률의 크기와 공률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서피스가 서로 붙어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을 C0, C0 또는 포인트 또는 포지션 또는 터치 연속선을 만족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섹션 애널라이시 기능을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쇼폴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애널라이시스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브라선 이 얼룩 무늬가 서로 꺾여 있죠. 그리고, Face c o v e r a n a l y s i s 기능을 써보면, 써서 보면, 색깔 톤이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완전히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속성. 이건 어떠죠? 자, G1, C1, 그, 그러니까 탄젠트 연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곡률의 그, 방향은 같을지 모르지만, 곡률의 크기 가 어떻습니까? 짧고, 길고,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탄젠트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폴로 봤더니만, 요, 두 번째 폴 있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좀 넓다가 좁아졌죠? 두 번째 폴이 이제, 폴리라인, 또는 폴들이 묶은 폴들이 이동해서 탄젠트 연속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자, 부드럽게 연결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페이스 커브체 애널이시스 기능을 보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톤이 그라데이션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자그다음에요 얘보다 좀더 높은게 뭐냐면 이제 커브지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C2 c2 연속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결 지점에서 곡률의 방향과 곡률의 크기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폴더 있죠 얘가 움직여서 곡면을 어, 좀더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재보라 그러니까 얼룩무늬를 보면 예쁘다는좀더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페이스 어, 커버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경계가 안 보이는 거죠 좀더 이제 부드럽게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 좀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부터 좀더 높은 게 이제 G3 C3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플로우 연속성 얘는 어떻죠 연결 어. 연결 지점, 그러니까 연결 엣지에서 공률의 크기도 같고, 공률의 반경도 같고, 곡률의 그러니까 방향과 공률 크기도 같고, 공률이 어떤 변화되는 공률의 가속성도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네 번째 폴드 있죠? 폴리라인. 얘까지도 움직여가지고 곡면을 좀더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브라 얼룩 무늬를 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볼수 있죠? 그리고 페이스 커버치 기능을 보면 완전히 이제 색깔이 거의 같아 보입니다 자, 공면의 연속성 크게 G0, C, 어, G0 G1, G2, G3 이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면이 어떤 더 부드럽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이런 폴들 있죠 폴리라인은 G0 연속성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G1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G2고요 네 번째 거는 G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움직이면서 공면들을 좀더 부드럽게 연결해 주고 그래서 좀더미리하고 우수한 공면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NX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예제팔일 한번 열어보시죠 자 지금 은두 개의 공면이 어떻습니까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붙여보죠. 그리고 각각의 공면에 커브처 분석한 은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커버도 숨겨놓죠. 붙이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설피스에 있는 매치 엣지를 쓰겠습니다. 리셋 실제로 움직일 엣지는 얘가 되고요그 다음에 레퍼런스 고정된 엣지는 얘가 되겠습니다. 포은저 일부러 켜놨습니다. 한번 포를 숨기고 해볼까요? 아, 폴더 보죠. 네, 보겠습니다. 자,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무슨 연속성을 만족한다? G0, C0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이걸 끌까요? 예.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자, 첫 번째는 이제 G0이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9.7605mm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붙으면서 0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어, 섹션, 요런 부분이, 요런 명령들 있죠? 뭐, 섹션을 애널라이스스라는지, 뭐, 저, 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속성이나 개념만 보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체크해 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연결 지점에서, 요점 있죠? 요 점에서, 곡률의 방향과 곡률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G0, C형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매치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G2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은 같지만 아직 크기는 다릅니다. 그럼 누가 영향, 누가 움직이죠? 요 폴들이 있죠? 요두 번째 폴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G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률의 크기와 공률의 방향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세 번째 폴더를 움직이는 거죠. g 3이라면 이렇게요. 네 번째 폴더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률의 방향과 크기도 같고 공률의 엑셀레이션 다시 말하면 공률이 어 변화율, 공률이 어 어떤 변화율이 그렇죠? 흘러가는 정도가 음 좀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 좀더 부드러운 미려한 화려한 그런 공면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형은 붙이자, 탄젠차이 가자, 커브 차이 가자, 플로하기 가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숨기고 리플렉션 있죠. 얘를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okay 하죠. 매치 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 끄고요. 자, 이런 떨어져 있죠. G1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g 원, G2 G3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제보라가 훨씬 더 이쪽으로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오른쪽 공면들이 훨씬 더 영향을 받으면서 공면이 변화되면서 좀더 부드럽게 영결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원 해놓고 얘는 숨기고 그러면 베이스 커버체 에널라이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보기 방식이 좀 바뀌었나요? 자 뷰에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베이스 한번 보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치했지. 그렇죠? 얘는 이제 단순히 붙어있는 겁니다. 이쪽은 빨간색 톤인데 이쪽은 이제 분홍색 톤이죠. 지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녹색인데 이쪽은 빨간색 계통이죠.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이 확실히 구분되죠. 지트로 하면 이렇게 이제 서로 침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스가 되면 훨씬 더 파란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제 색깔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구현해보면서 좀더 내부적으로 국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제보라를 많이 쓰지만은, 이런 커브처 애널리시트 기능을 쓰시면, 그렇죠? 좀더 이제 우리가 어 볼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서 국민이얼마만큼 내부적으로 부드러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곡선도 그렇고, 곡면도 그렇고, 연속성 개념은 G0부터 G3까지 많이 쓰는데, 단순한 기계 영상이다.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일반 공장에서는 기계다 그러면 15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 그쵸 그렇죠. 좀더 이제 좀 어, 디테일한 좀더미련 화려한 그런 공면을 얻고 싶다 그러면 G2, G3 이상의 껍을 써야지 자 이런 제보라를 봤을 때 그리고 그니까 리플렉션, 애널라이스 기능을 썼을 때 또는 페이스 커버처 기능을 썼을 때 공면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음, 자, 뭐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성을 높이지 마세요.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높이는 겁니다. 자, 공매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